안녕하세요 영빈앤 t v 입니다네 오랜만이죠? 죄송합니다 컨텐츠를 정하느라고 오래걸렸습니다 근데 컨텐츠를 정했습니다 컨텐츠는 영빈앤 TV 굿즈입니다 왜 갑자기 그 굿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, 계실 것 같은데 어, 제 주변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아 응. 어? 맞다! 그거지? 영민은TV 티셔츠? 내가 시켰잖아. 아 맞다! 오늘 퇴근 빠이지 내